크레센도 기법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아 신현물 좀 먹었다 어디 가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오늘은 방금 봤죠? 제 의성어에 대한 응. 강의를 할 거예요. 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각이에요. 스킨십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청각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주 중요한. 어 그거 그거 먹으면 안 돼. 오빠 오빠 먹 봤죠 방금. 오 어, 어.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했어요. 킹 카드를 사로잡는 의성어 몇 개가 있어요. <웃음> 어우 <어이구> 잘 먹어. <웃음> 어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반복은 무조건 세번 이상 씩해주세요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네번 음. 정도까지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이 친구가 먹지 않을 때는 우리 다보 갖고 있어. 손 있죠 손. 손으로 이이이 <웃음>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이. 이, 이 친구한테 들 가장 쉬운 마술이에요 이게. <웃음> 이 이런 식으로 인기를 그렇지! 따라 하죠. 그러면 상호작용까지 되는 거죠. 어, 효과음은 이음절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올라라라 꼴라 깍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 어려워. 올라라라 칼라라라 깍띠! 도대체 이신녀가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 그렇죠? 효과음에 효과 그래서 효과음인거에요 여러분 머리로 내는 효과음 에에에에이밥 먹다가 지금 숨겨어 이렇게 거의 다 먹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 멸치, 간장밥, 달걀, 찜 김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음 나나나나나나나 얼음 요새 우와 대단하다 이런 어떤 표정과 시선처리와 그리고 이런 효과음은 정말 우리 신녀들이 정말 연마해야 된다. 처음 먹죠, 처음. 오늘은 난이도가 높네요. 너무 지저분해지고. <목소리> <우와! 목소리> 시선처리 중요해요. 다른 데로 유도시키는 거예요, 환기라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제가 하나 신녀들한테 또팁줄게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짝 내렸던 거 노티스 하셨나요? 승모를 좀덜 쓰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영상 많이 찍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거북목 되어 있고, 와, 그러안 돼요. 바른 자세로. 음 브라! 브라! 어? 어? 이 뭐야? 유선육감 금지. 음음 빠꾸, 빠뿌, 음음 아이고, 어?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응가 하자, 응가를 하자, 응가만 밥을 먹이면서 똥노래를 부르는 요래래.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아 신현물 좀 먹었다 어디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오늘 잠을 통탈 1시간 밖에 안 잤어요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차가운 워차 치즈는 이렇게 몸에 체온에다가 녹여서 음. <웃음> 음, 음, 에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자 여러 분 이제 과음이나 이런것들을 잘 쓰는 신혝면 뭐가 된다똑똑한신녀 아무리 뭐 효과를 잘쓰고 뭘하건 신혈를 벗어날 순 없어요 뭐 옛날에는 정말 여덟명 키웠다 이런 댓글들 가끔씩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같이 애들을 키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기가 또 수월했고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10시간 내내신혈를 하냐 아니면 5시간 하고 5시간 쉬고 5시간 신여를 하느냐 이건 진짜 큰 퀄리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시니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돼요 핑카는이 친구가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물 빨리빨리 <목소리> 이거는 이제 크레센도 <클레션도> 기법이거든요 <목소리> 이거는 이제 높아지는 것과 크레센도 같이 한번. 그렇지. 피아노를 좀 치실 줄 알아야 돼. 드디디 디디~ 응~ 응~ 그렇지~ 난 클래식 효과음이거든요? 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하뻔뻔뻔뻔뻔뻔뻔신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봐뻔 봐봐 뻔봐뻔뻔뻔뻔 봐봐. 아, 봐봐. 봐봐. 효과음 모션 박자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안 웃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어야지 진정한 희극 신녀다. 아 진정한 희극 신녀다. 아 맞습니까? <웃음> 이제 제 얼굴만 봐도 웃어요. 자, 아, 청각에서 모션, 그 다음에 표정, 박자, 세기 빠르기까지 다 넣었어요. 이러면 참재미있 좋은 게, 다시... 이러면, 살이 빠져, 살이. 근데 약간 살이 빠지는데, 약간, 약간 뭐 예쁘게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 약간 고생하는 정적 나게 빠져요. 그리 원하는 부위에 살은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볼, 홀쭉, 이런 거살 빠집니다. 눈 밑에 여기 볼, 여기 있는 살, 이런 거. 됐다. 잘 먹었다! 그러면 창으로 아까 숨겨놓은 귤두 쪽을 줄게. 많이 응. 잘 먹었어! 잘했어. 애기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응. 응. 어, 박수유도. 제 딸로 잘하면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이좀 생긴다니까? 네~! 아, 좋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원래 밥 먹이는 건스포츠예요금메달 에이! <웃음> <굿내대! 웃음> <웃음> 약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투머치 했나봐요 자 그러면 빠이 이게 뭐야 이거 토끼 얼굴이 이게 다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우 국복급이에요국복급1장계열국복급 국복급 배에요 국배 이 배인치에 좀 도전하시는 분들 찾습니다 배틀 하겠습니다 배틀 정말 배틀 사진 보내주세요 여기 메일로 우리 킹카님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릴리 상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응, 이제 내려가자